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리 법체계를 보기 위해서 한번 열었습니다. 헌법 자 보시면 은 본문 이렇게 클릭하시면 은 본문에 대해서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음? 3장 국회 국회 이렇게 구성한다 4장 정부 정부에는 이렇게 대통령, 그 다음 각 행정부, 행정부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그 다음 각 행정 각 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뭐 경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이런 내용을 헌법에 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우리가 상세한 부분은 다 읽어볼 필요는 뭐 사법고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은 우리나라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걸 사실은 이 헌법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법을 만들었을 때 법이 최상위법이 헌법이니까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법을 만들 수는 있지만그 법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 헌법 재판소에 가서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 받아서 법이 잘못됐다 이러면그 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 전체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다. 뭐, 부칙도 있고요. 그리고 본문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우리가 주로 꼭 봐야 될 우리 식품 관련해서는 식품, 위생, 법이 주건간의 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열어볼게요.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에, 이제 본문, 본문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자. 식품위생법에 지금 담고 있는 법이 뭘까? 큰 제목부터 한번 보고 세부적인 걸 보도록 하자. 자, 제1장, 제1조 목적, 2조 정의. 자, 모든 법에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그 다음,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여기에 등 하면 나왔어요. 자, 왜 등이랄까? 응? 왜 이름을 등이라고 얘기했느냐? 설명을 할수 있겠느냐? 식품 등,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여기 보시면, 자, 왜 식품 등이라고 했는지 이유가 이겁니다. 자, 식품, 그 다음, 식품 첨가물, 그 다음, 기구 또는 용기,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물만이 아니고, 그 음식물 만들기 위해서 첨가하는 식품, 첨가물,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식품을 담고, 뭐,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기 위해 가지고, 기구, 용기, 포장, 여기를 다 포함을 해서 이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식품 등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식품 등 했을 때 뭐가 포함되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제2장 자, 식품과 식품 첨가물 자, 2장 그 다음에 제3장 기구와 용기 포장, 자 기구 용기 포장, 그다음 제 4장 표시, 표시, 제 5장 식품 등의 공전, 자 식품 간략하게 우리가 식품 공전 이렇게 공적인 법전이다. 그러니까 식품 등했잖아왜 등이냐? 아까 우리가 등 보셨, 봤잖아. 자, 식품 등의 공전. 식품 공전 또 있고요. 식품 첨가물 공전 또 있고. 자, 이렇게 식품 등에 관한 공적인 자, 법전인, 법전이 있다. 그래서 그 법전은 누구가 만드냐 하면은 식약처장이 만들어서 고시해라. 그 다음, 제6장, 검사. 검사등그 다음 제7장 영업 영업 그 다음 제8장 조리사 등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그 다음 제 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그 다음 12장 보칙뭐 국고보조에 대해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를 어떻게 해라 뭐 집단급식소, 뭐 식품진흥기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자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아무 제재가 가하지 않는다. 가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벌칙. 자, 이 벌칙. 벌칙. 자, 이 부분의 자 13, 13장까지 그 다음 부칙이 있는데 벌칙. 자, 이 중에 우리가 진짜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거. 제1장 총칙. 2장. 그다음 3장, 4장. 표시. 5장 식품 공전. 6장 검사. 그다음 7장 영업. 뭐다 중요하다. 식품 위생법은 다 중요해. 그리고 나서 벌칙 제13장 벌칙. 자, 이거는 우리가 상세하게 좀 읽어보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은 외워야 됩니다. 뭐 다른 방법 없다. 외우지 않고 뭐 이해, 물론 이해는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어, 외워야 되겠죠. 근데 어찌 됐든지 이 법령은 알고 있으면은 맞추고 모르면은 틀립니다. 모르면 틀린데, 자 문제가 한몇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느냐, 자, 잠시.